이거 가지 그 익성김치 할 거예요. 네 개로 가지가 통통한 거는 이렇게 8등분좀 얇은 거는 6등분 소금 이렇게 해서 절궈 넣으면 돼요. 찹쌀이에요. 감춰야 이거 감춰. 감춰 좀 끓여야 되거든요. 10분 정도 끓일게. 10분 끓였더니 이렇게 노랗게 우러났네요. 가지가 이요 물렁물렁이 섬 죽으면은 휘쳐가지고꼭 짜야 돼요. 이게 좀 국물을 좀 짜줘야 돼요. 이렇게 짜서 통에다 담고. 쌤, 또 씨를 털어야 돼. 진간장이에요. 진간장, 이거 아까 그거 감춰 달아놓은 거 물. 네 컵. 세컵 부은 거 아니요? 네 컵이야. 네 컵. 4컵 가루세 개. 마늘. 다들어지 참기름에다 넣고. 이제 끓이는 거야. 여기다 끓여. 설탕을 조금 넣어줘야 돼요. 설탕.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요불 끄고, 바글바글 끓을 때 이렇게 보여야 돼. 이렇게 좀 놔뒀다가요 식으면 바로 먹어도 돼요. 여기 분 다음에요 참기름 한 숟가락 넣어주면 돼요 한 스푼. 가지 이게 이게 뜨거운 물 부어갖고 익선 김치 이렇게 담았어요. 근데 이 맛이 괜찮아요. 아삭아삭 아삭아삭하진 않지만 물렁거리지 않고 맛있네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